하던길 여전히 나는 그곳에 서서 그대가 사랑한 이게철에온 고감을 봄 깨지세요. 그 다음 말은 이젠 내가 해줄 수 없어. 마음 속에만 두. m o m e 고 다시 하